11월 25일에 방송된 태풍의 신부 30회에서는 천산화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말을 하는 은서연과 이 말을 듣고 의심하는 강백산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은서연이 동요를 부르자 정모연은 과거를 떠올리고 두통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온 은서연을 본 그는 괜찮다며 방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냐는 말에 그는 가벼운 빈혈이에요. 바쁠 텐데 얼른 가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홍조이는 정모연을 끌어안으며 연락받고 놀랐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 일좀 줄이고 쉬라 했잖아. 나한테는 엄마뿐인데 엄마가 한 번씩 이럴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약은 챙겨 먹고 있는 거야? 맨날 걱정하지 말라면서 아프지 않겠다고 약속해. 아빠처럼 나만 두고 가지 않겠다고 라고 나무랐습니다. 이를 본 은서연은 윤산들을 만나 홍조이가 엄마한테 걱정하고 잔소리하는 모습이 부러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정대표님 뵙고 나면 엄마가 더 그리워져 오빠도 부모님이 많이 그립지 라고 물었고 윤산들은 어릴 때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지만 자라면서 아버지 생각이 더 간절하다며 아버지도 사회생활하며 이런 일 겪으셨겠구나. 아버지가 나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 아버지 유품을 들여다봐. 그럼 아버지 말씀이 조금은 들리는 것 같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바다는 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저 산들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윤산들을 만나고 있었냐는 남인순의 그는 그렇게 됐어. 허락해 줄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백사는 윤실장은 절대 안 돼.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라고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대에도 윤산들이 아니면 결혼 안 한다는 강바다에 그는 그럼 짐 싸서 나가. 회사에서도 자리 빼고 라고 말했습니다. 윤산들이면 좋아할 줄 알았다며 자식보다 낫다고 좋아하지 않았냐는 말에 강백사는 내가 그놈을 후원한 건 태풍이 녀석 때문이었어. 같이 있으면 그나마 조용했으니까 회사에 들인 것도 그놈 머리가 필요했던 거였고 내 사위로서는 쓸모없어.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선봐서 결혼할 준비에 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강백사는 윤산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은서연과 사귀고 있으며 곧 결혼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급에게 윤산들을 빼앗길 수 없다며 도와달라는 강바다의 강백사는 시급은 은 팀장이 아니고 너야. 마스크팩부터 색조 라인까지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은 팀장 발끝에도 못 미치면서 은 팀장이 잡은 남자한테 침이나 흘리고 있어. 네가 이렇게 한심하니까 일도 남자도 다 빼앗기는 거야. 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에 강바다는 윤산들을 자신의 남자로 만들고 말겠다며 방을 떠 났습니다. 결국 윤산들과 은서연은 직원들에게 둘의 관계를 알렸고 강바다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산책하는 은서연을 계단으로 끌 고간 강바다는 내까짓게 감히 나랑 산들 오빠 사이에 끼어들어 오빠랑 나 무려 20년이야 그긴 시간 동안 윤산들 한 남자만 사랑했다고 그런데 고작 너같은 시급이내 남자를 넌 봐. 라고 따졌습니다. 당황하는 은서연의 그는 뭐야 그 표정은 이제 알았다는 거야 오빠가 너한테 내 얘기를 숨기고 있었나 보지 오빠랑 너는 딱 그런 관계야 깊은 얘기도 나누지 못할 만큼 가볍고 얄팍한 관계 너 따위와 우리 20년을 이길 수 있겠어 좋은 말로 할때 여기서 물러서 오빠 곁에서 당장 떨어지라고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은서연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다고 우리 사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고 강바다는 그를 향해 남자 잘 잡아서 신분 상승하려는 쓰레기라고 악담했습니다. 은서연은 말조심하세요. 정말 버려야 하는 건 강팀장의 욕심과 집착이니까 왜 이렇게 위태로운 길로 자신을 내던져요? 가장 상처받는 건 자신인 걸왜 모르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받는 건 네가 될 거라 말한 강바다는 윤산들을 죽여서라도 가지고 말 거니까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은서연은 뜻대로 안될 거예요. 내 남자 내가 지킬 거니까 내 남자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숨어듣고 있던 강태풍은 역시 강바람답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모연을 만난 은서연은 어린 시절 강백상과 남인순의 집에서 겪은 일을 고백하며 엄마였던 그 사람의 구박보다 한순간 증오로 변한 그 사랑이 더 충격적 이었어요. 저도 고작 11살이 아이였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눈물을 흘린 정모연은 내가 서연씨 엄마하고 많이 닮았다고 했죠. 그럼 날 하늘에서 며칠 휴가 나온 서연씨 엄마라고 생각할래요 엄마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 내가 같이 해줄게요 라고 말해 은서연 을 감동케 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두 사람은 서로 도라지와 도라지꽃을 좋아하는 것에 비슷한 게 많다고 미소지었습니다. 꽃집에서 이야기를 하던 정모연은 귀한 꽃이라 하니 생각났는데 천산화라는 꽃 알아요? 강 회장님하고 꽃시장에서 마주쳤는데 천산화에 대해 묻더라고요. 아주 희귀한 꽃이라고요. 아는 꽃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은서연은 자신도 잘 모르는 꽃이라 말하며 강 회장이 천산화를 찾는다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뒤적이던 은서연은 강백산이 찾는 꽃이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했고 윤산들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진일석이 윤재하에게 보낸 편지에 천산화가 쓰여있자 은서연은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꽃이었어. 강백산 회장이 천산화라는 꽃을 찾고 있다. 그 꽃으로 우리 아버지가 화장품을 개발하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꽃을 찾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윤산들의 은서연은 편지를 보낸 후두달뒤 사망한 아버지와 아직 꽃을 찾는 강백산을 생각하고 아무래도 천산화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사무실로 들어온 강백산은 천산화라니? 강팀장이 천산화를 어떻게 알지? 라며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비춰지며 30회는 마무리됩니다. 31회 예고입니다. 윤산들과 은서연은 천산화에 대한 연구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바다의 부하직원은 강바다에게 개발 이팀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이 허락하지 않은 연구래요. 라고 알려줍니다. 회식자리에서 강바다는 이까짓게 감히 회장님을 무시해? 라며 은서연의 얼굴에 컵에 담긴 물을 쏟아붓습니다. 정모연의 집에 간 은서연은 정모연에게 하늘이 허락한 땅에서 단 하루만 피는 꽃이래요. 라며 천산화에 대해 설명하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정모연이 괴로워하며 두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비춰지며 31회 예고는 마무리됩니다.